친구들 안녕 쌤쌤 주산쌤 이에요 오늘은 두자리 더하기 세자리 종합을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있는 이 다섯 문제는 에 주산 더하기에 보수 머리 꼬리 짝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다섯 문제를 완벽히 이해하고 빠르게 풀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산 더하기에 대한 고수가 되는 거랍니다 자그 다음은 숫자가 커지는 것 밖에 없습니다 100의 자리 10만의 자리 나중에 소수까지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자이 부분 완벽히 이해하면 더하기는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연습해 볼까요 1번 246 21 여기 더할수 없죠 5를 활용하면 된다 그랬죠? 2에 짝, 3 내리고요. 21, 다음, 102. 그쵸? 0 주의해 주세요. 그 다음에, 365. 자, 3, 여기서 더 해야 되죠? 3에 짝 내리고요. 6, 더할수 없으니까, 앞자리 올리고, 5가 내렸으니까, 머리 꼬리. 5,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그쵸? 그 다음에, 37,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답이 얼마죠? 네. 771 입니다 다음 38 370네 다음 127더할수 없으니까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다음 257더할수 없으니까 앞자리 올리고 꼬리 5가 내려왔죠 그 다음 60 여기서 더할수 없어 으니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63 5를 활용하면 되죠 5가 올라가 있으니까 3회 짝 얼마 이 내려 주면 돼요네 그럼 얼마죠 855 다음 230 25 366 그쵸 205 21 847. 네, 간단했네요. 다음, 258, 42. 자, 더할수 없을 땐앞자를 올려야 되는데, 앞자리가 꽉 찼죠.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이에 대한 보수요. 다음, 57, 234. 아. 그 다음에, 360. 그러니까, 951. 다음, 476, 32, 284, 암. 그쵸? 그 다음에 62, 35. 하니까 888. 자, 여기에서 머리, 꼬리, 보수 모두 나왔어요. 자, 제가 지금은 천천히 했거든요. 처음에 배울 때는 친구들 아마 원리를 생각하면서 이게 천천히 생각하게 하면서 천천히 놓게 될 거예요. 근데요. 주사는 너무 신기한 게 연습하다 보잖아요. 그럼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느낌으로 감각으로 와요. 그냥 머리로 아 어, 이거 더하기 빼고 해야지가 아니고 느낌으로 이게 자동으로 돼요. 자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면 이게 운주법도 빨라지지만 암산이 저절로 된답니다. 암산 공부 따로 별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암산은 주산을 연습을 많이 하면 암산이 저절로 된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기초는 더하기를 완벽하게 우선 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제가 말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주판을 넣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운주법 246, 21, 100 2, 365, 377, 7 1 5 383, 7 0 1 7 7 2 3 5 3 7 6 3 8 5 7 5 2 5 375, 3 5 3 6 5 2 0 5 3 1 8 4 7 5 3 5 8 4 5 5 7 2 3 0 5 3 4 3 6 5 7 5 3 3 5 476 32 283 62 35 800 888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친구들 이 문제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이 문제를 자꾸 연습을 해 보세요. 특히 더 제일 어려운 게 주산에서 첫 번째 고비가 오의 짝이랑 머리 꼬리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면은 다 쉬워요. 더하기나 빼기나 반대로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빼기는 반대로 나가면 되고요. 더하기 빼기를 정확히 해야 하는 이유가 더하기를 할줄 알아야 곱셈을 할수 있고요. 곱셈을 할줄 알고 더하기 빼기, 특히 나눗셈은 계속 같은 수를 빼주는 거잖아요. 나눗셈을 할땐또 빼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나눗셈을 또 배우는 이유가 나중에 분수 계산, 분수 혼합 계산 모든 게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연산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초를 완벽하게 하고 꾸준히 매일 조금씩이라도 연습하는 게 최고예요. 왜냐면은 아무리 연산을 선행시켜 놔도 잊거나 착각하거나 속도가 늦어지거나 그래요 그래서 연산은 끊임없는 연습과 반복 이랍니다 자 친구들 주산에서 더하기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오늘 나온 요 문제는 주산 덧셈에 대한 모든게 한번에 다 나와 있는거예요자요 문제 완벽하게 잘 풀고 빠른 속도로 나온다. 그러면 이 친구는 너무 잘한 친구. 그럼 그, 그러면 이 친구는 그 다음은 빼기 연습하면 되고요. 더하기 빼기 같이 연습하면서 그 다음에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 동영상에 이게 순서별, 순서대로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하는 친구들이 다 각각이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맞는 교과과정 그리고 또한 주선 과정을 찾아서 해보세요. 알겠죠? 제가 다음 시간에 또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친구들 안녕!